<웃음> 네, 네, 네. <웃음> 아! 네. 자 오늘 불닭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불닭을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뭔상관인데 우리랑? 벌써 1 0만 됐어요? 어 네. <웃음>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불닭볶음면의 종류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불닭 볶음면이 아니라 불닭 시리즈를 먹는 거군요. 와, 나 이런 게 음.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 나도. 심지어 왜 이렇게 두꺼워? 자, 불닭 볶음김치입니다. 이거는 불닭 맛으로 이제 볶아서 김치를 만든 거겠죠. 막 화끈하게 매운 리얼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한도대 사두도둑이 있잖아요. 이나영, 연정은, 비, 간장게장. <웃음> 그래도 오도둑이 들어갈까? 오, 맛있게 생겼는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냥 볶음김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묵은 데요 너무 쉬고 짠데? 어, 엄청 쉬 솔직히 맛은 괜찮거든요? 음. 나쁘지 않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한 두세 차례 더 와요. 그 매운 향이. 맵긴 한데, 막, 불닭까지는 아닌데? 불닭. 아우, 불닭인데? 매운데? 아유. <웃음> 아유. 진짜 건강하지 못한 김치 맛이에요. 어 어디 식당을 갔는데 아, 이집 김치 맵네 정도. 어 아, 그리고 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맛있다. 아 맛은 있어. 개인적으로 두부랑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어, 나쁘지 않다. 뭐야 이게? 뭐 어, 돈모자야 뭐야? 로제 불닭 누들 떡볶이. 떡볶이. 먹어볼게요. 네. 앞에 거보다 덜 맵다. 로제여서 그런가? 매운맛보다는 형 맛있는 떡볶이? 아 근데 안 매운데? 안 맵네. 뭐? 아까 그 볶음 님새가 진짜 매운 편이 었나 음. 보다. 근데 왜 이렇게 불닭 그 특유의 맛이 안 나지 이거는? 불닭이 아닌데? 그냥 분식집이나 편의점에 있는 일반 로제 크림 떡볶이 같아요. 일단 불닭이 붙으면 일단은 맵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려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막상 먹으니까 두려움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불닭이라고 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응. 약간 이제 매운 끼가 있는데 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 사람들은 불닭을 먹을 때 응. 매운 걸또 기대하고 먹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요 응. 근데 가격이 조금 저렴할 거 아니에요? 만에 저 300원이에요. 응? 너무 비싼데? 어, 그럴 거면 3개? 로제 떡볶이 시켜먹지. 저는 그냥 여기 떡볶이 이렇게 들어 먹을래. 자 지금 들어온거 이제 불닭 핫도그, 그리고 불닭 핫도그, 묵자 치즈입니다. 그리고 소스를 많이 들고 왔는데요. 소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까르보불닭, 오리지널, 핵불닭, 스리라차, 마요. 일단 핫도그부터 먹어봅시다. 음, 이거 그냥 빨개. 어, 진짜 빨갛다. 매운 냄새가 확 나요. 소세지에서도 본맛 맛이 나. 이건 무난합니다. 소스를 한번 찍어먹어볼까요? 까르보불닭 소스 한번 먹어볼까? 음. 어, 오 이거 왜 이렇게 매운 향이 강한 거 같지? 새끼들 고추를 더 썼나? 까르보불닭. 특유의 향이 있고 그 불닭볶음면의 캐서라이 맛이 제대로 와요. 아니 이거 사, 사 먹을 것 같아. 조금 느끼하면서 맵다. 입에 넣자마자 맵다라는 느낌보다 달달하는 느낌이 먼저 저한테 전해 들어왔고 뭐1에서0까지면한뭐한 뭐, 한 정도? 향만 맵고 막 그렇게 매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다음 오르지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진짜 딱 달고 매워. 아이고 짜라. 아 확실히 짜다. 세 번째는 이제 핵불닭이래요. 아 괜히 봤어요. <웃음> 햇불닭은 진짜 매워요. 와, 이건 진짜 족 <웃음> <X> 같다. 족 <웃음> 같다라는 게 입에 들어오죠. 야, 진짜 이거 소스마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다. 와, 그리고 진짜 이거 맵다, 이거. 와, 미쳤다. 잠깐만요. 간지러워요. 어? 아, 잠깐 약간 잠깐, 띵한데? 잠깐 잠깐만 야, 좀, 나 지금 땀 엄청나. 그 아까 그볶음 김치 셔터나 이건 달고 시고 매워요. 맵달라는 것보다 얘는 좀 때리는데요? 이거 막 칼로 긁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너무 오래 남아있어요. 물을 먹었는데도 사라지지가 않네? 하... 혀 뒤에 자리 안, 자리 잡았어. 아... 다음 수리라차. <웃음> 아! 이거 굉장히 짠데요? 어이난 이게 제일 매운것 같은데? 우리 복해 먹으면 수려. 이거 또 짜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고수를 살짝 갈아 넣은 식초의 느낌이랄까. 톡소는 매움이다 이거는. 난 비추. 난안사 먹어. 절대 안사 먹어. 난난 이거 진짜 난저도안 먹어. 아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맛없다. 다음은 불량 마요인데요. 기대합니다. 마요는 좀 좋아하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저는 이 다섯 가지 소스 중에 불닭마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도 불닭마요는 금의 의사가 있어요. 오징어 찍어 먹을 때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맵다가 아니라 진짜 맛있다였어요. 다른 거는 맵다나 짜다가 먼저였는데 음. 사실 이거는 소스들은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음. 있었어요. 불닭마요는 이렇게 핫도그에 찍어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아. 삼각김밥 <웃음> 같은 거에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최고 하나, 둘, <웃음> 셋! 불닭마요가 제일 맛있고요. 최악 하나 둘 셋, 스리라차 제일 맛없어요. 돈 주고 사고 싶다? 그러면 얘랑 얘를 사고 살것 같고 돈 주고 안 산다, 얘두 개. 불닭, 핵불닭이랑 스리라차는 굳이... 로제 불닭 납작당면. 납작당면? 로제네, 이 또? 내가 찾던 완벽한 K-로제. 라고 자신 있게 이름을 달아주셨는데 그냥 맛이 어떨지. 먹어볼까요? 저는 일단 납작당면이라고 하는 것은 쫀득쫀득한 식감! 냄새는 까르보불닭이랑 똑같아요. 음! 어 이거 맛있는데? 로제 불닭 있잖아요. 똑같은 맛인데 면만 다른 거예요. 이건 많이 사먹을 것 같아요. 당면이 좋아한다 하면 지나가면 상해 먹을 것 같은데? 혹시 로제만따지 않아요, 얘는? 어 이것만 오로지 먹었으면 이거는 저 완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안 맵지? 맵긴 한데 맛있어요. 어이거 진짜 맛있다. 누들 떡볶이보다는 확실히 로제에 가깝다. 근데 까르보불닭이랑 거의 비슷하다, 면만 다르고. 자, 부셔 먹는 라면 스낵 불닭! 부셔 부셔 좋아하세요? 부셔 부셔도 좋아하던 전 부셔 부셔 진짜 좋아했는데 네. 예,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메론 맛이 있었어요 아세요? 아니요 메론맛 딸기 맛있어요 었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답다그전에 <웃음> 저희 세대딸 알죠? 파핑 부셔 니기 <웃음> 부셔 와, 또 이게 킹받네 부셔부셔야. 조금 그러니까, 비껴 나왔구나. 어. 근데 이런 부셔부셔 같은 과자들은 약간 단맛이 중요하다 네, 달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꽉꽉 으면안 돼요, 아세요? 공기층이있게서이게 섞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셔부셔보다 더잘붙어져요 진짜로 한번 한 만져보세요. 들어서 어, 그러게요. 어? 아 이거는 만만한데요? 쫄병신의음맞아쫄병신액 쫄병스넥... 맛이야 어, 쫌... 맛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도 안 매운데? 맵지도 않거든요? 근데 불닭 탕만나 맛있어요 그냥 맥주 안주도 좋을 것 같아 요 롯데리아 양념 감자를 먹는 듯한 음...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요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당면이랑 그 까르보불닭 소스랑 그 마요 소스 그건 좋은 것 같아 요 나도 불닭마요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불닭이 벌써 열 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닭, 우리 대한민국의 매운 강국 위상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줬는데요. 여러분 불닭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안녕.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할 거냐? 유진이 코가 코에, 거 가봐. 아, 지금 건조가 너무 건조해서 지금 각질 일어난 거거든요. 뭐좀 발라봐. 아, 내가 알스피 가서 발를게요 <웃음> <웃음> 아, 지금 괜찮아요? 확실히 이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어우, 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그리고 수, 진짜 이제, 이제 소시지 부분을 처음 먹어보는데 확실히 매콤하긴 하다 아 나.. 잘못.. 함께... 저... 가지가지 진짜 봐 어, 먹어볼게요 잘되지? 네 잘됐고요